배추 절이기. 조금, 천일염. 천일염을 넣고, 젓고 배추를 살짝 절입니다. 몇분정도 이렇게 절인 다음에 어, 숨을 좀 죽인 다음에 다시 좀 시간을 절약해서 절약하고 오늘 실제는 조금 더 경과되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배추의 줄기 부분이 좀 거기가 절여져야 되니까. 물에 담그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건염법으로 합니다. 음, 처음에 김치 할때는 손이 다 퉁퉁 부었어요. 소금에 쪄서 소금에 그어 굉장히 손이 약해서 물론 마늘 까고 생각 까는 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해서 그 다음에는 어, 다 차곡차곡 넣고 그 다음에 물에 올립니다. 이만 또 잠시 멈춥니다.